엄마 여기 커피 맛있다 그러게 맛있네 근데 엄마 오늘따라 어려보이네 얼굴에 뭐 했어? 엄마 원진에서 리프팅 했잖아 근데 엄마 지금 이거 광고야? 응 광고야 피부는 돈을 쓴만큼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세월을 이기는 리프팅으로 더 쫀쫀한 피부를 만드세요 리프팅은 원진 성형외과